이 밤을 간직한 채 잠시 널 묻어야겠지 yeah yeah 나의 눈물이 널 붙잡고 잊지마 yeah 네가 힘들지 않게 안녕하세요. 오도 보컬입니다. 오늘은 R&B 잘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R&B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크게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가 믹스보이스를 쓸줄 알면 좋습니다 믹스보이스라는 게 이제 날숨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중고음을 낼수 있는 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믹스보이스를 쓸줄 알면 훨씬 더 목소리의 질감이 R&B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오늘 강의에서 많이 다룰 부분인데요 꺾기를 할줄 알면 좋습니다 자이 꺾기라는 것은 음간의 이동이 복잡하고 이 복잡한 이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보컬 테크닉이죠 보통 꺾기를 많이 어려워 하시죠 이게 꺾기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음간의 이동이고요 이 음간의 이동을 복잡하지만 아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꺾기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도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꺾기를 예를 들어 드리면 노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가슴으로 너와 함께 나누었던 이 밤을 간직한 채 잠시 널 묻어야겠지 yeah, yeah. 나의 눈물이 널 붙잡고 잊지마 yeah. 네가 힘들지 않게 네, 제가 꺾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노래로 방금 예를 들어드렸고요 피아노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꺾기를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에 피아노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폰에 스토어 들어가시면 피아노 어플이라고만 검색하셔도 피아노 어플들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없더라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어플 설치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케일 연습하실 때 이렇게만 발성 연습 하시죠 자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음간의 간격이 굉장히 균일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R&B 리듬에서 나올 수 있는 꺾기에서는 적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오도 스케일을 연습하는 것보다 음간의 간격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이런식으로 스케일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 음간의 이동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꺾기 연습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이 연습방법 음간의 이동을 이용해서 꺾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입니다 내 소리를 진단받거나 꾸준한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피드백 받으실 수 있는 카테고리 마련해 놨으니깐요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R&B 잘 부르는 방법 중에서 꺾기 잘할수 있는 연습방법 알려드린 부분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